지금 보니까 방송하시는 분들 방 뭐야? 헉? 아니 뭐야? 아, 스나 309시 20만 원이요.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딱 사이즈가 이거.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좀청인 느낌? 있어요? 아, 오케이 있음. 오케이 음. 오, 됐다. 자 요런거 요런거 자 요런거 맷돌 각술로 잡아주고 자한번더 그렇지 부레. 그렇지 잡아주고 작드럼에 무조건 한명 있을 것 같으니까 부레. 그렇지 그렇지 작드럼 잡아주면서 자 2층 탈을것 같으니까 2층에 폭 하나 폭두개 홀려주면서 하지만 기둥도 오죠 2층 잡았고 자 누군가 작설하겠죠? 코만나까고지가지고또 살아겠죠? 자포나더까고 <웃음> 하다보면 근데 킬 올라갈 것 같아요 음. 파이팅 물 사이즈가 이거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좀 적인 느낌? 뭐 있는거야 뭐야, 있는 거야, 뭐야. 있어요? 아, 오케이 있겠습니다. 오케이 봐봐 하다보면 모른다니까 이게 방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잘 찌를 수 있냐 없냐 폭으로 많이 잡아야 돼. 큰늘어 우리 지하 세명 실합니까? 지하 세쪽저 좀... <웃음> 안돼 형들. 기반 방제 기반엑스던데 이거. 그니까 러 토끼춤 형님, 토끼춤 추기 힘든데 이러면 아니, 보겔님 이제 아, 문이... 둥보에서 보리차 됐어요, 저? 오케이 딱한번 밖에 귀엽다 생각하고 아, 패스 빠르다 우리에겐 에이스가 있으니 걱정노? 지하타이어 가시겠다? 아 안가시네 너무 이거 무책임.. 어 나이스 순간 너무 무책임하다고 할뻔아 그래 아두 번째가 먹었다 씨. 제발 원래 작 턴이신데 죄송해요 전설 전 못해요 지금 설하는 거 까먹었어 미안하다 길해야 된다 끄스님 환영. 어 요새 패스가 잘 안맞아 일단 그날 샷이 잘맞냐 안맞냐 패스를 맞추는거 보면 알아요 감각이 딱 살아있는 날은 그냥 패스 두방 다 맞추거든 원래 잘맞을때는 기둥박스 포 하나 끌겨놓고 맷돌 포 하나 어째 포지션이고 아니 이형좀 아, 좀 이상한데 고필순 이형좀 이상한데 잠깐. 그래 방제 기방했을 때 이거 이거 조건에 조금 이거 어긋나는 분들이 많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뒤에서 응원해주려고 저기 있는 건가? 어 이거 중배지를 가져야지. 아, 제발 빌지마. 내 타임, 아까워. 지하형들 제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잠깐아 이거, 이거, 초반 육킬 찍었는데 이거, 설마 집집하거 아, 집중하자 아, 돌아와 돌아와 아, 우리 우이이다다 다 가리네. <웃음> 패스를 못 찍겠네. 어서 오시라요. 야, 나 이거 패스비 안 깔겠다. 내가 이거 계속 가려면안 아, 되겠네요. 안돼 형! 다, 다, 다른 사람 죽으면 안 돼! 안 돼! 고필 소 형! 안 돼! 안 돼! 아... 하필 이 형은... 예? 살구색 스타킹이요? 답답하면 내가 간다. 후핑 자... 자, 1, M2 엔3 엔4. 또또 누가 아까 녹이? 또. 확인 사살. 아 근데 홍병 왜 주? 삐안 먹었냐 방금? 아, 아깝다. 이판 최소한 2킬 아니었습니까, 아, <웃음> 차라리 단층 돌았으면은, 킬더 했겠네. 자, 수비 중요하죠. 수비해서 16킬. 할만해, 할만해. 반타자 왔어. 오, 자, 이런 거, 이런 거. 자. 요런 거. 맷돌 각술로 잡아주고. 자, 한번 더. 그렇지, 아, 네. 그렇지, 그렇지, 한번 더. 그렇죠, 그렇죠. 잡아주고. 자, 그 다음 각박까지. 각박 꼬레시켜 주면서 큰피 온다. 어, 잡았네 어, 제가 내가 또잡아 주면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아, 좋아. 하분하게 17킬까지만 딱 찍어 주면서 아, 진영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총 쏘지 말고 폭을 까주고 뛰는 거 체크하고 자기인 거 같은데? 설마. 안돼설설 잡아야 설. 우리 자기 세 명인데 뭐야? 와. 자 잠깐만. 작드럼에 무조건 한명 있을 것 같으니까 쏘졌다. 그 그렇지 네. 그렇지. 작드럼 잡아주면서 다 중단층까지. 야야야야 야, 야, 야. 집중해 집중해 아더 했어야 돼더 했어야 돼자 아직 할만해요 1 0킬맞었다 이거 못하면 진짜 사람아니다 왠지 아닐 것 같지만 오른쪽 나오는거 꼬리 시켜주면서 안나오네 저기도 20, 20킬있다 뛰었네. 자, 2층 탈쓸거 같으니까 2층에 포가나 폭 두개 홀려주면서. 하지만 기둥도 오죠. 2층 잡았고, 다행히 잡아주면서. 아, 큰루베판 와, 기둥! 아,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제발! 자, 집중해, 집중해. 와, 파킬나왔다파킬 근데 이거... 수비때 이렇게 발려버리면 사이상 지금 두판남았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와 큰일났네 아 그냥 25킬 할걸 찌렀지 장짱 답답하면 내가 뛴다 두번째 자 수비 쿠핑 갑니다 아 바로 나가셨네 아 이거 작업해줘야 되는데 자 어째? 오우 어째? 아아 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된다고? 아... 아직 모른다 제발 힘을 가지자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자 일단 25킬 성공 제발 와 공격에도 25킬 있어 아직 모른다 나템안 깔래 씨. 초반에 까봐 자 의미없어요 어차피 다 밀려 차라리 아아 필수인형 잡았나? 자 누군가 작설하겠죠? 코 하나 까주고. 그렇지, 잡가지고또 살아겠죠? 자, 코 그래. 하나 더까지고 그래. 좋아, 좋아.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나이스. 자, 이렇게 남았어요. 자 진짜 집중하자 집중하자 다이저브 다이저브 헤델린드 샷발소 오겠어 자 하나 둘셋 가라 파이어볼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성공! 자, 깼습니다. 드디어 깼습니다. 아, 2층 잡아야지. 짝쓸때기피 와, 잡았다. 나이스. 바로 성공. 와,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도 가호 지켰다잉. 그죠? 나 있다. 자, 깨 맞아, 깨 맞아, 깨 맞아. 아이고, 즐겁게 마세요 나는 이사 갑시다 자, 빠르게